야, 발톱 깎는데, 뭐, 한, 한 20초 걸리는 거 같다. 꼬치, <웃음> 발톱 <발똥> 깎자. 음. <웃음> 그냥 초보들도 쉽게 깎을 수 있는 거. 아 발톱 가는 거 싫어 싫어 싫어 하나 아, 어디 갔어 여기 뒷발은 4개인가 보네요 <웃음> 4개야? 우리 그것도 몰라? <웃음> 뒷발이 4개였네 괜찮아 어. <웃음> 이거 어떻게 차리냐.. 제가 잘.. 잘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. 보자.. 한번 손주만 만들어 보자.. 아 아, 괜찮아.. 어. 얘는 오늘 실패해도 안 되나.. 딴놈.. 제일 순한.. 체리 이리고 와봐.. 아.. 목돌매를 잡아.. 음.. 못 떨지 말고.. 아이씨 안 보여, 네가 그냥 이렇게 잡아. 여기까지 잡으세요. 응. 음. 아. 목덜미 잡고 <웃음> 계세요. 응. 음. 제가 할게요. 네. 하나 하나 남았어. 네. 아... <웃음> <웃음> 더워 죽겠네. 아우 <어우> 더워 씨. 네, <웃음> 저 <됐어, 웃음> 잘했어. 패스룸 스마트 네일 클리퍼는 고양이 발톱을 깎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에요. 발톱이 원형 가이드에 자를 부분만 안전하고 편하게 톡 하고 깔끔하게 잘려요. 딱 들어갈 때까지만 깎아라고 딱 하면은 진짜 초보용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무나 할수 있게 응. 어렵지가 않아 금방, 금방, 빨리빨리 빨리 깎을 수가 있어. 음.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. 됐다. 돼.